왔다 왔어 지내기 왔답니다 왔다. 하는 서울 도심 속에 있는 사찰 다섯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서부지역인 양천구와 강서구에 있는 사찰 다섯 곳을 지금부터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미터사. 문이 있는데 의관문이라서 선임들께서만 출입을 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은 이렇게 바로 앞에 여기 석불입상이 있고요. 저 위에 바위에도 바위 또 석불이 있습니다. 미타사의 석불입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여인의 얼굴 같아요. 미타사는 고려말에 창건된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석불만 남아 있었는데 1924년에 중창되었고 1937년에 미륵당 석불보호각이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얼굴 모양이 얼핏 보면 여인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느낌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 또 불상이 있습니다. 개화산의 큰 바위에 있는 저 미륵불은 세상을 밝혀주는 불빛입니다. 공덕탑인 것 같아요, 여기다. 어, 탑이 작고 크고 하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사찰의 옆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 어, 뒤에서 석불입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본 숲불입상인데요. 아래에 보면 여기에 주춧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원래 쌍불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흔적은 없어요. 전부 다 바위산입니다. 한국동란때 사찰이 대부분 불타 없어지고 석불 입상만 남아 있던 것을 그 이후에 중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야산 약사사 삼청석탑이고 대웅전이 뒤로 보입니다. 여기 붐종루가 있고요. 저쪽에 삼성각이 왼쪽에 보입니다. 저쪽에 아마 식당하고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왼쪽에 개화산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웅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감로당이 있고, 삼청석탑이 보입니다. 여기가 약사사 삼청석탑이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석불입상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사의 법당 내에는 가설선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법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특한 것이 바로 보시면 여기 삼층석탁과 여기 사이 길입니다. 잔디 길이에요. 이 대웅전은 바로 오른쪽에 여기에 있고요 크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다음은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홍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양천 과라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사 혜주이자 조계종 어산어장의 동주선임이 2005년에 창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고려시대 개성에 있던 사찰을 오방하였고, 황금탑과 대웅보전이 아주 큰 수행도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활 속 불교를 수행하는 좋은 도량인 듯 합니다. 대웅보전 앞에는 7층 석탑이 있으며, 해맑은 선임의 시주하는 모습으로 예, 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칠층 석탑 예, 통일 신라 시대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만든지는 얼마나 오래된지 알 수는 없고요. 복전함이 있고 해태라고 그러죠 석등도 있고 아 천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5 0 0나운 있고 홍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님의 아,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이게 도따리 하나 메고 시주 가는 모습 같기는 한데 부채 하나 들고 혜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강서구 동천동에 있는 봉제사안의 법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정도 전에 벽간 선임이 토굴를 만들어서 수행했던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1962년에 석천선님이 중찬을 하셨고, 사찰내에는 간음산과 대웅전과 오청석탑, 극낙전, 산신각이 있습니다. 오청석탑은 일제강정기 때 만들어진 석탑이라고 합니다.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또 불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극낙전이고, 지금 대웅전 내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석가여래자상과 지장보살자상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봉제산 법성사에 와 있습니다 전통사철로 되어 있고 대웅전이 보이고 왼쪽에 극락보전 오른쪽에 산신각하고 간음상이 있네요 흡성사에 대한 내력이 있네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많이 흐트러졌는데요 창근에 대한 자생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200여 년 전에 여기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 사찰 다섯 번째로 봉각사를 찾았습니다 봉각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 도심 속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창건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으나 조선시대 세조가 자신의 집행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오래된 사찰입니다 이곳 봉각사는 처음에는 염창절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이름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찰의 내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왕사 영전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의 이름 동각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왕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 동각사는 염창 소금 창고와 아주 직원에 있어서 그곳에서 일하던 조선시대의 노동자들이 자주 찾아서 자신의 염원을, 아니를 기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찰의 존폐의 기로에 있으나 이곳에는 칠청 습탑뿐만 아니라 봉각사의 보물인 묘법 연하갱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료로 아주 고귀한 우리의 소중한 유물이 보관된 곳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속의 사찰 다섯 곳을 쭉 둘러봤습니다 주변에 낮즈막하고 작은 산의 기슬계 자리한 사찰들입니다 개화산의 위타사와 약사사 용왕산의 봉각사와 궁산의 홍원사와 그리고 봉제산의 법성사까지 쭉 둘러봤습니다 현재 이곳 봉각사의 용왕각을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야간에 들렸습니다 이곳에 세조가 자신의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렸던 장소였습니다. 도심 속 사찰 정말 우리의 친근하고 평화로운 수행의 도장인 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